아니 아니 아니. 오, 오, 자 왔어요. 이 녀석도 왔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응? 집사람이 솜씨가 좋아. 오늘 제로 쿨 투어 그거 타고. 송영, 뉴코리아오 승선했습니다. 선장님이 무지막지 열심히 하죠. 뉴코리아오는, 물론 이제 신조선입니다. 5월에 신조선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 저는 선사의 시설, 뭐, 뭐, 배가 신형, 구형, 뭐 이런 거보다는 선장님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근데 여기 선장님은 너무 성실하죠. 저밥좀 갖고 올게요. 아, 해야 떨어져라. 고시네, 많이 잡겠으세요. 초리대 보는 낚시는 실망을 잘안 해요. 왜냐면 초리대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소통까지 하면 낚시 집중을 못해 실방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고프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웃음> 배 타고 풍땅 노니까 편집장에 문자 왔더라 자기야 나 사고 쳤어 우리 깜찍이가 무슨 사고를 쳤을까 그 고프로 안 놨어 <웃음> 예, 꼴랑 콜랑 되죠 예, 0.8에서 1m짜리 너울리박범성님 장비 소개 좀 해주세요 모차르트 이카메탈 602 엘대입니다 라이트대 그리고 릴은 금양루틴 제가 드래금 튜닝 했습니다 원래 드래금이 없는 녀석인데 마캅사 8압 0.6호 감아왔습니다 아, 이 녀석도 똑같네요 마캅사 8압 0.6호 그리고 얘는 전동릴 바낙스 카이젠 150 초기 모델입니다 그리고 로드는 바낙스 하데스 쇼게임 좀긴 녀석이에요 얘가 832M이구나 8 3 2 그리고 체비는 전동릴 쪽에 있는 녀석은 이카메탈 120g 거치해 놓고 2단 했습니다. 이카메탈 채비. 이 녀석은 오모리, 추 채비. 가지줄은 1m20. 오모리 추는 30호, 30호였습니다. 얘는, 애기는 삼봉애기. 모짜르트 삼봉애기였습니다. 27 27 27 예. 오징어 아닌가? 27 27한치 더. 오오 으쌰샤샤샤 아이고 작다 자 작더라도 그게 어디에요 자 한치 삼봉이 나옵니다 삼봉이 지오님 화면상 좌측으로 두 발짝 더 가시면 굿이에요 화면상 좌측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래도 초리때는 잘 보이시네 선글라스 쓰고 봐야 되겠네 <웃음> 큰일났네 이거 화면상 가운데 계시면 괜찮아요 어 그래요? 카메라 설치 위치 다른 데는 없나요 그러면 빛이 직접 보여 단감 호날두님 롤링? 24, 24! 뭐, 큰 거요? 두 숫자. 오, 크다, 이거. 뭔데? 야사이 좋다. 와 씨. 주황색 삼봉. 사이 좋죠? 보이시려나? 아 씨. 근데 확실히 큰 놈이 가만히 잡고있네 이거 왜 너울 따라서 움직이지 않나 하고 슬쩍 들어봤는데 걸렸어 얘는 2단체비 이카 메탈 그거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카 메탈과 애기를 바꿔주는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짧게 70cm 단차니까 70cm짜리 가지가 생기는거겠죠 이 녀석을 빼고 이카 이 녀석을 여기다 달아주는 겁니다 근데 훅에 좀 엉켜 그래서 캐스팅하고 슬쩍 슬쩍 내려놔야 됩니다 자 별거 아니죠? 이렇게 이 녀석이 추 역할을 하는 거고 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이 녀석이 가지가 길게 70cm 짜리 생기는 겁니다 근데 캐스팅 잘하셔야 돼 이거 서밍 좀 하셔가지고 가벼운 녀석이 어? 나중에 날라가게 못됐네좀 정도 불안하니까 안 옮겼죠? 아, 참, 참 가지가지 한다 다행히 풀렸어 제가 들어왔다또 빠졌나봐요 해묵기가 약간 있습니다 약간 근데 뭐 이정도면 해묵 거의 없는거죠 자한 마리 왔죠 27 오호 와 에이씨 오징어잖아. 오징어예요, 오징어. 어쩐지 힘, 힘 세더라. 어이, 아, 다시 키자마자 한 마리 잡혔네. 20! 20! 어? 저기 또 25라고 하시네? 저는 20인데? 한치인데? 안치죠? 와, 24. 자 접혔죠? 열 하나. 삼봉도 먹고 왔어요, 왔어요. 와, 씨. 사이즈 좋죠? 사이즈? 아니 뭐 이런걸 다 이게 집어만 된다고 보는게 아니고? 어, 오히려 화질이 낮다 내가 피해도 그죠? 아 비올 것 같다 어 아닌데 잘 떴는데 19 작은 녀석 안먹어 바로바로 바꿔주겠어요 큰 녀석 말고 파랑색 한번 해볼게요 파랑색 청사관님 장판보다 너울 칠 때가 나은 것 같더라 그럼요 이 너울에는 흔들 필요가 없단다 왁시야 지금 이 너울이 보이느냐 14요? 20! 그래도 한 번씩 해줘요 최대 <웃음> 어, 어, 에, 에. 됐지? 어? 자식 주문 까다롭기 예, 이래 이래 이래 정신차려 어쩐지 거치대가 막시 같았어 생긴지 생긴 새가 딱막시같이 생겼어 자한 마리 걸렸죠? 어 이거 고등어 아니야? 날치 같은데, 이거? 오, 아니네? 자, 파란색 물죠? 한치? 파란색, 파란색. 18마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오 오, 자, 왔어요. 이 녀석도 왔어. 왔 아, 죠, 어 떨어졌 어 아닌가? 아, 떨어졌 어. 아, 씨왔 는데, 아, 아, 아, 식 아, 참 지금 한 마리가 중요한데 짜식이 들어어요 이제 또 다시 아 열한 마리 할수 있었는데 짜씨 호호 자 살짝 했는데 예, 예. 여러 마리가 인석한테 왔죠? 이0이0이이0 20! 20. 거봐요 툭툭 치기라도 하자 <웃음> 야이 너울에 이렇게 한 거지 시절 좋다. 이런 것만 나오면 아씨 20에 20, 25. 아, 어째 힘쓰는 게 오징어? 이거 막시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아, 안답다 아, 넣어. 아, 그럼 내 답변은 날카롭지 항상 지금 어째 보니까 이거 막시 같아. 2 0마리인데또 오징어 아니야 이거? 20마리 못채우고 아싸 안치다 자 20마리 한치 한채 한채 달봉이네 이거 그렇죠? 막신자로 더니 달봉이야 오늘 날씨가 마, 많이 안 좋나요? 엄청 좋죠? 고패질 할 필요도 없으니까. 크,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에요. 이 정도면 뭐. 전병기령님 닮은 거. 어, 야, 엄마 형이 돼가지고, 너, 니말이 네 정도 듣는 사람이 어딨어. 내 거치대 한번더 흔들어 줄게. 이래, 마 야, 야, 야, 이래, 이래. 너도, 너도, 너도, 너도. 자어 이래 좀 해, 자식. 응. 1터만더 감아줘야지. 좋아요 보이시죠? 나이스 아니 담배 피고 트럼 소리? 트럼 소리 났었어? 오 한한세 한세 마리 합친 거 같은 거 나왔어요. 와. 거? 와. 자. 아이고, 어. 23. 오오 오. 오, 오. 와. 뭐? 야, 이거 비올 바람인데 이거. 자. 또 왔죠? 26마리 주황이다 오늘 와, 오이 스타일 좋다 주황이 아니고 약, 약간 묽은 계열이에요. 와. 아, 오랜만에. 뭔가 좀 불규칙하면 일찌롱 거죠. 22 그린 먹네 그린 먹었어요 그린 적중 좀 잘다 입질 아니야 저도 몇마리 못잡아도 그 마냥 질거워 낚시가 좋아야 돼 낚시는 내가 즐거워 내가 오징어 시마리 잡았을 때만 빼고요 막 그게 바로 밑거름 밑거름이라고 하는 거야 자식은 니가 그런 거 없어 봐라 어? 밤에 하는 그런 낚시 손발 호호 불면서 하는 그런 경험 없어 봐라 사람은 낚시가 특히 더한데 누구나 실패를 해 근데 실패를 하면 에이씨 하고 조가 위주로 조가 위주로 그렇게 하다보면 내가 아 다음에 가면 또꽝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원짜는 마음으로 출조를 하게 돼 나는 성향이 실패를 해보면 근데 지금은 실패를 하더라도 꽝 치고 그래, 그러더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집에 가면 내가 복귀할 게 있으니까 어, 내, 내가 왜 그랬지? 왜왜 왜 이걸 안 해봤을까 이런 게꼭 남더라고 그래도 꽝 치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경험이에요 그 경험도 더 빠지긴 했죠 예, 진짜 낚시가 비용, 시간 이런거 생각해보면 제일 제일 무거운 취미야 아 그래도 저는 내일 버스 타고 올라가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오야 왔어요 큰 놈인가? 와 끝까지 막는다 오징어 아니면 큰 놈인데? 끝까지 먹는거 보니 이 오징어인데 이거 그렇지 오징어 오징어 결국 뉴코리아호는 번호 지정제라서 내가 좀 늦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정리할 시간이 없더거나 그러,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야되나요 저도? 다들 정리하시는 분위기인데 사무장님! 정리해? 정리해? 네. 예 예예 예 사무장님께서 조, 조, 조금 더 노르라고 하시네 예를 돌렸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오 어? 아씨 오징어지 한치인지 몰랐는데 그렇지 아닌가 오 물려 있죠? 야또또 또 오징어죠? 힘쓰는거 보니까 작은 오징어인가? 준수한 한치인가? 괜찮은 한치네 작은 녀석보단 좀 괜찮죠? 히트! 가면... 세마리 빠졌어요 서른일곱마리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심심치 않게 따문따문 나왔어요 저도 전동님 이거 정리하면서 슬슬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늦은 시간까지 밤새 같이 지켜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잡아왔으니까 먹어야지 이게 귀부분 얇게 쓰는거? 조금 더 두껍게 쓰는거 라고 하시네요 편집장님이 우리 딸내미가 조물조물해가지고 만들어주는게 제일 맛있는데 우리 딸이 없어 지금. 전 이,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생강 생강에 초장 찍어가지고 이건 뭐, 플레이팅, 뭐, 그런 게 아니고, 갔다 오면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음. 이맛도한번 느껴보려고 가는 거죠. 고추냉이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딸기맛 부모님, 한 번도 안 먹어본 조합이네요. 어? 김치밥법 만드셔? 좀 자주 먹는데. 두번째는? 한치 물에 줘?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어? 야뭐 얼마나 먹었다고 또 드시냐고 그러냐 참. 네. 배를 채워야지. 갔다 왔으면이 멋대가리 없는 친구들. 아이고. 좋아해? 낚시를 왜가니 어? 먹을 줄도 알아야지 가는 거지. 두 종류를 왜 좋아하겠소. 수지가사랑님 좋겠다 이씨 <웃음> 나도 한치 낚시 다녔는데 왜 라면 먹게 아우 한치 라면 또 끝내주죠 이제, 이제 그쪽으로 가지 마죠 <웃음> 비싼 수업료 내셨으니까 그쪽으로 안 가시면 되지 숟가락은 괜히 있나, 여기? 작은 녀석이야, 이거? 아, 이건 오징어야? 통찜은 오징어라네요. 응. 음. 근데 뭐 어제 잡은 거니까, 뭐. 음, 맛있네. 그럼. 이게 오빠가 잡아서 맛있는 거지, 이 사람아. 이건 오징어예요, 오징어. 레드 님 안녕？많이 맛있 지？매우 많이 맛있 지.